y uh. o 안녕하십니까 다운그레이드요? 나 다운그레이드 한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물론 당연한 거지만은 저는 윈도우 정식 맞거든요 난두 개나 산 사람인데 11을 또 따로 사야 되나? 따로 사야 돼? 근데 보통 운영체제는요 아 운영체제든 기계든 프로그램적이든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출시 이제 초기 때 바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호환성 문제 때문에 제 친구도 윈도우 7인가 10인가 출시하자마자 바로 바꿨는데 그거 1년 동안 고생했다고 <웃음> 아직까지 무료 업글 된다고요? 근데 나는 왜안 돼? 뭐예요 나도 업데이트 해줘요 내가 죽을 때쯤에 윈도우 20까지 나왔을라나? 늙은이 됐을 때? 다른 운영체제요? 글쎄 다른 운영체제는 상상이 안 되는데 다른 운영체제가 나올라나 <웃음> 아 하다가 말, 말지 않았나? 뭐야 가더보 하라는 뭐 그런 거냐? 이번 회차가 74인가 온가 시 헷갈리네 발키리들이 전부 프이아 맞다 자기 아들이 죽었죠 크리토스 손에 이번 편에는 프레이아가 완전 적으로 돌아서 버려가지고 발키리도더 적으로 돌아서는 건가? 어찌 보면 참 안타깝네 아군이었 아구니아... 아니 나름 더 좋잖아요 프레이아가 아들 아플 때 간호해주고 낫게해주고 근데 크레토스 입장에서는 되게 착잡하긴 하겠다 야씨 여기도 시작하는데 싸인 긋는 사람이 있긴 하네 무섭다 아들 모가지 분지른 거? 그건 정당방위라기보다는 존속 사례를 막으려고 크레토스가 나선거죠 자기 손으로 죽이는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한거 같아요 자기 아들 앞이다 보니까 그나마 그게 낫다는거지 그 많은 최악들 최악의 선택들 중에 아저 오늘 소름 돋는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어제 일찍 잤어요. 10시 반쯤에 잤거든요.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났어요. 일찍 자가지고 딱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모기가 세마리나 어... 붙어있다. 높아. 그래서 저의 전기파리채 그윈으로 지져버렸죠. 그윈님은 저와 항상 곁에 있습니다. 욕과 같이 세븐 땡기긴 하다. 하지만 나는 저자이즈가 더 땡긴다. 확실히 저는 턴제 보다는 턴제 보다는 실시간 전투가 더 아 이거 바꿔야 되나? 왜한 번에 안 죽냐 이거? 황인을 바꿔야 되나? 황금률 쪽 아니었어요? 뚜검이 용찬 써도 되지 않냐고요? 저는 용찬 잘안 쓴, 씁... 아 거, 거진 안써요 저는 용찬 쪽은 도마뱀? 도마뱀이라기보다는 나는 무명왕이 아니잖아 용찬 쓰는 사람들은 무명왕이랑 한패들이야 뭐야? 야야 야. 아, 네좀 이상했다. 뭔가, 뭔가 내 쪽으로 뭔가 날라오는데 열받네 진짜. 브레인 최대 체력 안 줄어든다고요? 아, 그거 1 페이지만 그래요2 페이지 때는 되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의도된 건지 버그인 건지. 으... 다시 풀옵네를 발동해야 되나?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에이. 실목이 뭐가 좋냐고요? 그레도비아 그러니까 하나 들면 돼요? 딱히 크게 뭐쓸건 없어요. 그레도비아 그러니까 하나 들면 엔간한 상황은 다 해결이 되니. 전부 다 디럭스? 에이 설마 디럭스 안산후구 없죠? <웃음> 근근히 사운드 트랙도 영상 편집에 쓰긴 쓰거든요 가끔 여러분들 보면은 저한테 욕먹으려고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치는 게 아닐까 맞는 걸 좋아하나 봐 그래도 사랑해 주실 거죠? 경멸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그런 부장님식 개그는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봐드리거든요 아 솔직히 좀 너무하지 듣는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죠 자기만 재미부, 재미부면 뭐해 이봐요 친구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요 가죽클럽은 여기에요 땡큐 제가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혹시 잘 모르거나 필요한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제 배결장을 평가해주세요 이차 오우 미는 힘이 좋군요 방금 저처럼 손목힘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식으로요 아 이런거군요 습득이 빠르시군요 함께 올컬러 기술을 연마하도록 하죠 그래요 당신을 촉촉하게 만들어드리죠 이건 뭐야 도끼야? 아 맞아 오늘은 그거 좀 귀찮아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시채 찍은 신 가시채 찍이구요 분명히 안 나올거야 신포도 드립 하니까 그거 더디 간사람있거든 솔직히 천박해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기가 좀 그런데 보고 싶어서 보는 거냐고 아 근데 진짜 그것도 우연하게 본거야 드립 같은 거 검색하다가 내가 진짜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나도 몰랐거든요 처 오늘 나도 이거 최근에 안한 거예요 최근에 안 거라서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혼자 비밀로? 근데 솔직히 친한 사람들한테 링크 걸어버렸어 요 이거 한번 보라고 나만 죽을 순 없지 다 함께 <웃음> 죽을 수밖에 없다 <웃음> 아 근데 짜증나게 더빙은 또 잘했어 아 맞아 나 맞아 맞아 그 뭐였냐 더빙 되게 잘하는 것도 있었는데 무슨 호텔 그거였는데 애니? 성인 애니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무료로 풀렸는제 하나씩 풀리는데 제작 기간은 되게 길고 무슨 호텔... 지옥 그거였는데? 아, 해즈빈 호텔. 근데 해즈빈 호텔 말고 다른 거 있지 않나요? 외전으로 나온 거 있을 텐데? 아, 헬로바버스나 그거 더빙 잠깐 보고 있었거든 좋은 아침이구나, 옥타비아. 잠은 잘 잤니 우리아가 그거 진심이에요, 아빠. 신장 나왔길래 잠깐 봤는데 더빙도 올라와서 더빙도 잠깐 봤거든요. 헬로버보스 더빙을 보다가 심포더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알게 됐죠. 너희의 슈다. <웃음> 아주 기고하지 않나요? 아, 아씨 진짜. 코라루랑 노장이랑 둘이서 팀먹는 다음에 신 죽일 수 있다. 확실히 엘든댕 DLC는 종백의 특대검 나오겠죠? 캬, 거기까지 생각하셨어요? 징하다 징해 뇌피셜 좀 그만해요 지금 확실히 나오지도 않는데 물론 물론 행복회로 돌리는 건 자유긴 한데 너무 돌렸잖아 다른 게임 좀 하고 오시고 추천하는 거요? 저도 은근히 좀 게임하는데 되게 까다롭거든요 내가 아마 스팀에 올렸던 것들은 진짜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은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That's 트렌딩 하실 글쎄요 <웃음> 쇼크. 아 이거 진짜 여운 남아요. 원투보다는 인피니티가 나는 진짜 뭔가 여운이 남는다고 하더나. 스틸라이즈. 아니야.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에이씨 스틸라이즈 할빠는 자를 꼴을 하고만다 하면 어? 그럼 꼴 하실 하면은 꼴을 <웃음> 할빠에는 엘든링을 하고 할지 항상 그렇지 뭐. 그리고 팝판 7을 또 할까 생각했거든요. PC판 나왔으니까 스팀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맞죠? 클라우드랑 세피로스 둘이 사귀는거 맞지. Oh shit. I'm sorry. 내 눈은 틀리지 않아. 알았어. 헤어졌는데 전 남친이 집착하는 거라고? 아하 제가 팝... 파파을 언제부터 알았냐면요 파판 시리즈 중에서 원숭이처럼 꼬에 달린 주인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을 처음 알았어요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스팀으로또7 리메이크 하니까 좀 관심도 가, 가지고 그리고 난 티파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파판 7 보면은 히로인이라고 해서 티파 보여주면 무슨 직사각형으로 돼있어가지고 <웃음> 근데 이번에 리메이크 되고 나서 받는 티파가 야! 씨, 왜 이렇게 이쁘냐 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미현실을 하는구나 딱 느꼈어요 새삼 느꼈는데 이대일 보스는 다못 만들었어 윽 부들부들 <웃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반방은 못하겠다 골보다 못 만들었다고?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본다 골은 뭔가 그 보스보다는 근본적인 게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골이 여기서 뭘 위안받으려고 어? 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줄 알고 좋은 말은 절대 안 해줄 거야 내가 열번 <웃음> 말하면은 홉번은 나쁜 말만 할 거야 열번다 나쁜 말다 해야 된다고? 에이 그래도 다크소울 시리즈의 한 축을 담당 하고 있긴 하잖아요. 사생아이긴 하지만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근데 프롬 이야기나 올건 되게 웃기다 컴퓨터 스펙 자체는 진짜 레이 트레싱 이상 돌리려고 맞춰놨는데 고작 한다는 게 엘든링밖에 없네. 물론 고작이라고 하기에는 잘 맞는 게임은 많은데 엘든링을 위한 세팅은 아니지 사실. 근데 하나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위안을 드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 스펙이 좋아도 엘든링 하면은 공평하게 튕긴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의 컴퓨터 탓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엘든링 자체가 아픈 것뿐이야. 어? 뭔가 진화하는 것 같다 가면 갈수록 퀄리티가 되게 높아졌는데? 아어 <웃음> 개판이네 진짜 나 <웃음> 일부러 죽은 거야 저거 일부러 죽었어 재미를 위해 한 번만 잡히자고? 그한번 잡히는 게 끝인데 <웃음> 처음이자 마지막 난 모른다 어? 얘얘왜 얘, 뭐야? 아니 뭔데? 아니 뭔데? 아 경직 걸렸어요? 아 경직 걸린 거였어? 아니 음... 왜? 네? 어? 그렇긴한번더 쓰는데? 형 미쳤어? 아왜 그래 오늘? 일단 보자. 나회차가 몇인지도 몰라 오74 맞구나. 몸이 기억하고 있었네. 어 드시냐고 세 번째 물어봅니다. 젤리 먹어 젤리! 예! 겨울 젤리가 맛있단다. 아 가을인가? 겨울은 아닌가? 젤리 계속 먹으면 안 젤리.. 아 저아 음악 음악 듣고 나서 지금 욕하는 사람들 왜지러너 보고 온 사람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장기병 음악 패시로 나오면 지르실 건가요?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당연한 거. 물론 프롬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콜라보요? 아니요. 얘네들은 대기업이 아니라서 콜라보도 못 합니다. 아마 업계 분들은 그런 생각 할 걸요. 프롬 소프트요. 그 어둡고 칙칙한 거? Just, oh. 아까 4만 정도였죠 피가 근데 플레이어는 왜 2천밖에 안 되는 거야? 말피통도 있어서? 아... <웃음> 말도 없네 <없는 웃음> 말리냐는 왜 그러죠? 아 걔는 노네야 아 걔는 좀...